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이제, 그, 푸추하고, 오늘 상추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새콤달콤한 겉절이 하려고라. 이게, 푸추, 이것도 우리 마당에서 이제 한 건데, 되게 이거, 어 조선부추라서, 되게 가늘고, 부드럽고, 연해요. 먹기 좋게, 잘게 잘라가지고, 푸추하고 상추하고 반반 해도 되는데, 우리 이게 내가 상추를 뜯다 보니까 좀 상추가 부추보다 조금 더 많네요. 양념. 파는 한 개. 그리고 홍고추 한 개. 성냥고추 한 개. 네, 씨를 빼면 좋은데 그냥 씨안 빼고 그냥 할거에요 아, 고추가 엄청 매워가지고 이게 써는데 막 눈이 맵네. 네, 마늘 좀 넣어주고 진간장 액젓 한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네, 식초 일반 식초, 설탕 하나, 해소금 한 큰술, 고춧가루, 참기름. 이게 풀어줘야 돼. 상추하고 포추하고 이렇게 섞어지게 바로 무치면 뭉쳐다니니까 같이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 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이게 부추가 부추가 80g이고 상추가 130g이에요. 먹어볼까? 닦였어. 참사만이 이렇게서 해밥들문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밥맛 없을 때 이렇게 무치면 새콤달게 무치면 또밥 맛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부추, 상추가 흔하니까, 이렇게 해서 무쳐먹으면 좋아요. 이 겉절에는 고추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조금, 조금만 넣어가지고, 또숨 죽으면 이게 좀 물도 생기고, 응? 하니까.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간단한, 어, 상추와 부추, 이게 새콤달콤 겉절이를, 이렇게 했네요. 오늘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